벨로스터 N을 타고 산을 넘어 보겠습니다 한국은 산지가 맞잖아요 뭔가 국뽕이 넘치는 부금 없나? 자, 애국가 켰고요 와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군요 애국심이 좀 늘고 있어요 자, 가자 준비하시고 출마트 점하시고 내려오시고 자, 이것이 한국의 산이라고 생각하시고 달리시면 되겠습니다. 내리 바퀴. 스타트. 등산의 민족. 어? 가자. 점파하시고 내려오시고 한 바퀴 턴. 그르치 아, 아하. 자, 잇 아. 돌으시고요. 이쪽으로 오케이. 오늘부터 여기는 설악산이에요 지금 매국가가 2절을 넘고있는데 그냥 진행합시다 기술점수가 오르고 순위가 내리고 이것이 바로 등가교환이죠 세번가 요 여러분들 브레이크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오케이 점하시고 내려오시고 왼쪽 그렇지 잘들었어요 7등이면 나름 잘 들고 있습니다. 오케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애국 실패. <웃음> 애국 실패. 안 돼. 아니면 11등이야. 점프하시고 내려오시고. 한 바퀴 턴. 보시고. 이쪽으로 오시고. 미션 클리어 여기까지. 1등은 벨로스토엔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11등 미완 오케이. 부라밤 뭐있어 부라밤 아 이따 부라밤 bt62 보색만 빨리하고 할게요 보라색 이걸합시다 와 진짜 이쁘다 멤버를보시면은리마 부라밤 세스테엘멘토아폴로 바이퍼 맥라렌 초바트 진심으로 달립니다 어? 지나갑니다 그럼 나도 조심해요 어 위험해 이게 살짝 아아아아아아 음. 아, 아, 아, 아, 아. 아, 넘치고, 아, 넘시만 아, 안돼, 안돼, 안돼. 잠시만요. 파망있다못하지 이거, 가. 아, 지나갑니다. 안돼, 안돼. 저걸 보고만 있으라고? 어? 저걸 보고만 있으라는 거야 지금 나한테? 안돼. 씨... 안 돼. 안돼. 기술 아스팔트 이거 들어갑니다. 출발, 갑니다 출발. 1등한거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조심해 유턴해! 유턴해 유턴해! 유턴하라고! 가자! 나이스샷! 2등! 그렇지! 1등하는거 c e 1등! o t Even, go see. It's done. It's done. It's done. 아 t s done. It's done. It's done. It's done. It's done. It's done. 아 t s done. It's done. It's done. It's done. i t 아 한사람 잡았다! 한사람 잡았다! 한사람! 앗딱딱딱딱딱딱 잡... 야잇! 야잇! 님 지금 키보드라 하고 있나요? 아니요저패드라 하고 있거든요? 미션 클리어! 여러분들이 혹시 추천하시는 차량 있나요? 3륜차 원하십니까? 맨날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다 샀다! 나잇샷! 3휠! 모건! 이 차를 이제부터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판 처음 보는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 뭐야! 주변에서 출발트! 가자! 가자! 그래서, 아랍 틸트! 아, 안 돼! 같이 가요! <웃음> 여러분 같이 가요! 여러분들, 저를 버리고 한 사람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날 겁니다. 지금, 똑바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 필스피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체크포드 놓치면 안 돼! 이런 제작! 아, 조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핸들이 돌아가질 않아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1등 다선 2등은 폭스바겐 비틀 이두 개의 차량 빼고 나머지 애들은 다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 변경 두부차로 변경 자 어쨌거나 멤버를 보시면은 니산 GTR 두부차가 3대 돌요타86 토레노 스프라 준비하시고 출발 갑니다 2번맨 옆으로 달려야 돼요 어? 드리프트 안하는 사람은 인사가 아니야 아 에이,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드리프트 하지만 실력이 안되는걸 아아 잠시만요 여러분들 그냥 드리프트 없이 갑시다 가자 와! 이분! 대박! 이분 이분 대박 대박! 아이! 죄송해요! 아! 방금 진짜 잘하셨는데 너무 좁아요 진짜 도로가 지금쯤 일단 두분다박살난것 같아요 가자! 아! 1등은 GTR